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놀든청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LG Q52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번에는 단순 스펙이나 디자인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화질, 사운드 퀄리티, 카메라 성능, 배터리 성능과 발열 체크까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웃음> 이미 한차례 리뷰를 진행했기 때문에 서로는 접어두고 바로 네가지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먼저 디스플레이 화질부터 살펴보면 6.6인치 풀디전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어서 약간 떨어져 보일 것 같지만 유튜브, 넷플릭스, 게임화질까지 다른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비교해도 크게 이질감 있게 느껴지지는 않았는데요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적응하기 힘든 두꺼운 베젤은 계속 걸림돌로 남았습니다 물론 제가 LG Q52를 메인으로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익숙해질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사운드 퀄리티도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봤는데요. 기존까지 지원하던 DTX-X 음량기술 대신 LG전자의 인공지능 사운드 기술이 탑재되면서 기능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기능은 이어폰을 장착해야 동작시킬 수 있고 음원의 음질에 따라 그리고 사용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카메라 성능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 4,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를 시작으로 500만 화소 광각, 200만 화소 심도와 접사 렌즈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33만 원이라는 가격을 가진 스마트폰 치고는 꽤 많은 렌즈를 탑재하여 놀라기도 했었죠. 촬영된 사진을 확대하면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차이를 보이긴 하겠지만 퀄리티가 아주 떨어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는 주간과 동영상까지는 비슷해 보였으나 야간 촬영 모드나 OIS가 탑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000mAh 배터리입니다 비교할 모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게임만 1시간 정도 구동해 봤는데요 100% 상태에서 약 1시간 정도 구동했을 때 배터리 14% 정도가 줄었고 온도는 35.8도로 소진과 온도 상승이 크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배터리 소진과 온도 상승에 대한 수치만 보면 갤럭시 노트 시리즈와 비슷한 결과로 일부 게임용으로 적합하지 않고 다소 버벅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꼭 고스펙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괜찮을 듯 합니다 이외에 무선 및 고속 충전과 방수방진 미지원이 조금 마음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33만원이라는 가격에 쿼드카메라를 탑재했고 지문인식, LG페이, 보호필름, 케이스까지 탑재한 것을 보면 가성비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거나 많은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만족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라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